치면 최소한의 거리를 맞추어 주어 상단으로 피한 다음, 즉내 중심은 가운데 우러져 있으면 상대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려서 공격이 아닌 압박.